너가 만약 간다면 네. 나는 네. 울었을 것이다. 네네. 맞네요. 너, 네가 만약 간다면 나는 울었을 나는 것이다. 나는 울었을 것이다. 간다면인가? 간다면인가 모르겠어요. 간다면간다면 네. 네. 자. If you had gone. If, uh, you... 뭐 if you had gone. If you had gone. Had gone. 네. 네. 네. 어, I would have cried. 이렇게? Okay? 네. 좋아요. 좋아요. 난? 난, 난 책이, 책이 필요 없다. 없다. 네. 책을 사지 말았어야 했다. 음. I don't need a book. I don't need a book. 네. I shouldn't... 네. had... Uh, had I shouldn't... 안녕하세요. 네.